안녕하세요 오늘은 2비트킥 자유형 영상입니다 2비트킥은 킥비트가 적기 때문에 아주 빠른 수영을 2비트킥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킥비트가 적기 때문에 킥을 많이 하는 수영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글라이드가 길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길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양팔 스트로크 한번에 킥두 번을 찬다고 해서 투 비트 킥이라고도 하고 원 킥이라고도 합니다. 둘중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쪽 팔에 어느 쪽 킥을 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풀 기준으로 같은 발, 같은 팔이며 리커버리 기준으로 다른 발, 다른 팔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비트 킥의 장점인 글라이드를 쫙쫙 쓰면서 가야 하는데 반대로 킥을 하면 이렇게 턱턱 막히는 수영을 하게 되며 호흡 자세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A는 호흡하기 편하게 피니시와 동시에 몸통의 로테이션이 자연스럽지만 B는 몸통의 로테이션이 반대로 돼서 호흡하기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또 A는 기다리는 반대발이 발목의 굴곡 없이 바로 수면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스트림 라인을 잡아주고 있지만 B는 스트림 라인을 잡아줘야 할 쪽이 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킥을 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B보다는 A가 훨씬 부드러운 연결을 하고 있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 박자로 촬영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박자를 헷갈려 하는구나 싶었는데 호흡할 때마다 불편함이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아니라 몸을 비틀어서 호흡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하고 계셨다면 한번 이 기회에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상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더잘 나아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